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38번째 더하기 100을 넘기는 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50으로 넘어가는 것과 100을 넘기는 거그 부분 친구들이 오답이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잘 따라 해 보세요 제가 여기 문제에 보면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100을 넘기는 수예요 특히 요8 여기선 88 에서는 8이에요 자,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문법잘 따라하고 이해해 주세요. 자, 이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1번. 40을 먼저 놓습니다. 40. 다음. 9. 놓습니다. 다음. 2를 더할 거예요. 자, 여기 2를 더할 수가 없죠?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자, 앞자리를 올려, 올리려고 했더니 꽉 찼네요. 자, 그럴 땐 5를 활용하면 되죠? 자, 앞자리 올리고, 이렇게 동시에 해야 돼요. 보수 빼주고, 이에 대한 보수 빼주고요. 다음, 45를 더하고요. 그 다음, 여기 7 올릴 때잘 보세요. 여기다 7을 할 거예요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려야 되는 앞자리가 꽉 찼죠? 그럼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. 앞자리 올리고, 됐죠? 7을 올려주고요. 자, 어떻게 하죠? 그러니까, 103. 요 7은 머리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. 자, 다음. 2번 8, 89, 5, 그 다음에 2, 이제 보세요. 7 넘기겠습니다.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려야 되는데, 앞이 꽉 찼.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별거 아니죠. 자, 다음 58,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내려왔죠. 5가 내려왔을 땐 꼬리, 해서 얼마? 164. 다음, 3, 12, 자, 여기도 5의 짝 활용했죠? 그 다음에 88, 어떻게 넣나잘 볼까요? 80, 여기다 8을 놓을 거요 5가 내려왔어요. 5의 8, 8을 덜리면 8의 꼬리가 올라가야 되죠. 근데 꽉 찼어요. 앞자리 올리고 8, 다음 70, 다음에 10, 파, 알,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줘서 191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49잘 보세요 2 2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줬죠 45 9 다음 에7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7에 대한 꼴이 2 올려주니까 103 2번 8 89. 9, 5 됐죠. 그 다음에 2, 다음 7잘 보세요. 꽉 찼네요.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여기서 다시 1 올리면 절대 안 돼요. 여기서 오단 많이 나와요. 다음 58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꼬리 8, 그래서 164. 다음 3, 12, 80. 파아아알요8 정확히 났죠. 그 다음에 70, 그 다음에 1파알에서 191. 자, 여기까지 요세문제를 친구들이 어, 제가 아주 천천히 났어요. 근데 친구들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. 한 두세 번 연습하면 이게 한번 연습할 때, 두 번, 세번할때이 속도가 확실히 달라져요. 그럼 촉촉촉촉. 올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커 주사는 제가 말씀드렸죠. 연사는 기초만 탄탄히 하면 그 다음은 숫자만 커지는 것뿐이라고요. 그러니까 요세 문제 100으로 넘어가는 부분 주의해 주세요. 50 넘어가는 부분 주의해 주고 5가 내려왔을 때 7, 8, 9, 6, 7, 8, 9 머리 꼬리에서 꼬리 동시 에 올린다는 거 잊지 말고요. 자, 친구들 요세 문제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